자 그러면 이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가장 어,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어,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먼저 이 천년왕국의 이 구성원들을 보면 크게 어,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 이 왕이 있고 그리고 또 왕과 함께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어,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자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이세 부류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첫 번째로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람어로 마시아 마시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 왕과 관련된 본문은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너 여기서 너는 뱀이죠." 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어, 왕 대신 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왕에 대한 묘사가 어디에 있느냐? 어, 49장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요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실로라는 말은 이 자체가 어원이 샬라라고 하는 이 평안하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메시아어 동의어로 쓰이게 돼요. 어, 즉, 화평케 하는 자, 어, 평화의 중재자라는 뜻으로 이 신로라고 쓰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유다족속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신로가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예언이다. 자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 민족이 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어,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서 어, 자이 메시아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인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으로 오시게 될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창세기부터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 이 본문을 알려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시편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0편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 왕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자이 왕은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이원어에서 이게 멜레크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이 말라크라는 말인데 말라크에서 나온 멜레크라는 그 단어 왕. 그 다음에 이것은 곧 나라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었죠. 자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자 여기 철장이 나오는데요. 이 철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은 한국말로 말하면 쇠막대기, 어, 쇠몽둥이, 뭐 쇠로 된 채찍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철은 당연히 이제 아이런, 철, 쇠를 말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철장이라고 할때이 장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좀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어서 어색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쉐베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채찍이나 또는 이제 몽둥이 또는 뭐 막대기 또 한자로는 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편 72편이 있죠. 그 72편에서도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어떻다 그랬어요. 8절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 영토에 대해서 온 세상, 온 열방을 가리킨다. 역사상 여러 제국에 뛰어난 왕들이 있었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라든지 또는 동양에는 징기스칸이 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왕도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을 어, 통치하는 인간 왕은 없었죠. 그래서 그 왕이 바로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본문을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요. 9장 6절부터 7절까지 본문은 아까 제가 찾아봤으니까 자, 아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9장 6절에서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멜레크가 아니고 사르라는 이것은 이제 프린스예요. 뒤에 가서 이제 프린스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왕자 또는 군주 이렇게 어, 쓸 수도 있는 단어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어, 아들이라는 것을 연관시킨 그 단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이것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에 해당하는 어, 히브리어는마물라카예요 그래서 이 마물라카는 어, 왕국이나 나라 또는 통치권을 가리키는 단어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11장을 살펴봤는데요. 자이 11장에서 어, 1절에 보시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을 때이한 싹도 역시 한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의 어,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된 본문이다.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32장 1절 어, 이것은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이 방백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한 왕이라는 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세요. 좀 이따 이제 이 32장 1절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한 왕이라 그랬을 때이 왕은, 아까 그 평강의 왕에서 왕은 프린스라 고했죠 영어로는. 이것은 이제 킹이에요. 32장 1절의 한 왕은 킹이에요. 그래서 멜레크에요. 자, 다음에 이제 3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까 찾아봤던 본문인데요. 거기에서 왕도 역시 멜레크다. 다음에 이제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이제 왕이 나오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천연왕국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구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한 아들이에요. 평강의 왕자라는 거죠. 영원하신 왕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이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또 어디에서 봤던 말씀이세요?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2장 13절 자, 찾으신 분들은 나중에 표시를 하실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분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여기서 증명하는 것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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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지금 한 임금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다음에 37장 24절 말씀입니다.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자 고대에는 이 목자라는 말이 또 왕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미 에스겔이 이 예언서를 쓸때 과거의 인물인데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는 그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란 말이죠. 자,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어요? 예,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 이 이것은 초림과 관련된 말이 아니고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실제 임하게 될 정치와 종교와 그 다음에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의 통치자로 존재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종 네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내종 네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또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는 하나의 임금이다 하나의 목자다 그리고 하나의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26절에 보시면 어, 화평의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어, 같은 그 언약과 관련해서 나오는 어, 본문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말에 표시를 하시고요. 바로 이새 언약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죠. 다음이 히브리서, 신약에도 나오죠. 자,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에스겔 37장 26절에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9장 15절의 새 언약과 다 동일한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이제 계약인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으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결혼 계약 또는 결혼 언약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어서 신해산에서 결혼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깼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면서 동시에 그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첫 언약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개념이다 천년왕국은 바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회복하고 다시 세우게 되는 이 천년왕국은 그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어,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금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볼때에 다니엘의 그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이미 바벨론에 멸망당한 상태였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은 뭐였냐?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하나님께서 그즉 독생자이신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즉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모든 이방인들 다 포함하는 열방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되는 그 나라는 여기서 무엇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네, 천년왕국에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 23장인데요.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으시면 그 말씀에다가 위에다가 아, 천년왕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아 이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자 2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잠깐 어, 여기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다시 그우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대활란기를 거치면서 생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 23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목자들이라는 말도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23장 5절에 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그다윗에게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아까 살펴보았던 이사야 11장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한다. 아, 이 말씀과 지금 어, 일치하는 말씀이죠. 자, 다음에 그 아모스 9장으로 가볼게요. 자,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어,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장막이란 말을 표시하시고요. 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 세우게 되는 새로운 다윗의 장막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미가서 4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미가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요. 어, 이사야나 미가나 동시에 같이 보고 있었던 어떤 그 본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둘이 같이 똑같이 썼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미가서 사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의 일어는 여와의 호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을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음에 6절로 갈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받게 한 자를 오와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여호와가 직접 통치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시에 메시아로 직접 시온산에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하나의 왕으로 묘사되는 것도 또 동일하게 이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왕은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평강의 왕자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의 통치자로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고 강자가 약자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자, 이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이것이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 교회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란 얘기죠? 메시아가 재림하셨을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스카리아 8장에 3절에서 말하는 이 시온의 돌아와요것은 바로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다음에 8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평강의 왕자가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다음에 스카리아 9장으로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스카리아 9장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그 다음에 재림 사건을 같이 겹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이의 작은 것곧낙이 새끼니라 자 여기까지는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초림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다음 10절부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어,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여기까지. 즉, 어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화를 끊는다는 것은 전쟁을 더 이상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전체에도 화평을 전하는 이 통치가 온 세상까지 이르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때 성취되는 말씀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갈게요. 어이 14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날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3절부터 14장 4절까지 말씀도 역시 그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그때의 예수님께서 나가사 이렇게 나오지 않죠?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메시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 심판자로 오실 때에그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지 결국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즉 야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슈아 마시아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열방을 치시는 그 장면이 누가 오시는 거다? 야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5절에 보시면 이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에서 이야슈아님과 함께 성도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유시아의 내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자이 장면이죠. 그리고 1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24장 8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여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어,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천하의 왕 그리고 홀로 한분 그리고 홀로 하나라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 이 야호와 하나님과 이야슈와마슈아님을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한분 하나님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단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 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쓰셔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스가리아 14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나, 이방 나라를 치신다라는 말이 개념이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을 통해서 야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지만 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천년 왕국에 가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것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야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곧올 나라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이제 곧 오게 될 거예요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인데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들이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자, 요한계시록에 12장 5절에 보시면, 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라 여기서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아까 그 철장 설명드렸죠? 10편 2장 9절에서 나왔었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근데 이 철장이 뭐라 그랬어요? 쇠몽둥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 무시무시한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힘과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야시아님으로 보지만 어, 그렇지 않는 해석들도 많다. 즉 교회로 보는 해석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19장 5절 볼게요. 아마겟돈때 하늘에서 재림하시는야슈아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 그랬죠. 자 왕들이 그러면은 다른 왕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하셨을 때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셨죠 그런데 재림 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마겟돈에서 공의와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보셨죠. 근데 그 공의와 심판의 모습이 사랑과 자비의 모습과 공존하는 것이 천년 왕국에서의 메시아의 모습이다. 왕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천년 왕국의 시대에는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은 인간적인 정과 욕심의 단계가 뛰어넘은 단계예요. 그래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가 집행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때에는 자기와 가깝다고 해서 자기에게 잘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으로 결정되는 그런 불이한 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그것이 바로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다. 이해 가시죠? 다음에 두 번째는 왕즉 메시아와 함께하는 통치 계급에 있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계시록 어, 20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첫째 부활체들인데요. 이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또는 그 전에 이 순교했던 성도들 그리고 이환란기 동안에 끝까지 어, 생존했다가 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휴거되는 성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인에는 14만 4천이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는 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그들이 첫 번째로 부활을 해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계급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개역성경과킹제임스 번역 성경이 틀려서 어, 이것은 지금 이제 개역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개역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개혁 성경으로 보게 되면 새보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첫 번째는 보좌들,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 이긴자들이라고 표현되죠.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어, 이게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보았고, 그 다음에 어,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말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는요, 어, 정확히 표현하면 살아나서, 즉 부활해서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타니, 에, 6절에 보시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탄다. 근데 이게 지금 킹잼스 번역에 보시면요, 20장 4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PPT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사에게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이킹 제임스 번역에서 보는 거는요.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먼저 순교했거나 또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기 이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목 베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짐승의 형사에게 경배하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킹제임스 번역에서 보면은 뒷부분이 오히려 이제 순교자들로 보이죠.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이 필요하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단위에서 12장에도 나오는데요 단위에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예, 우리 야슈아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은 이두 가지 부활은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 부활을 말씀하신 건데 아, 이것은 백보자 심판 이후,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있을 그두 가지 형태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된 자들은 이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계시록 20장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첫째 부활은요. 어, 이것보다 먼저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 첫째 부활에 임한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이계시록이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긴자들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만 처음에 먼저 부활해서 이 천년왕국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역할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통치 계급은 바로 이 계급에 있는 왕노릇타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어 그러면 이런 것이 구약에 어디 나오나요? 왜 사람들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나눠서 어, 이렇게 마치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하시는데 어, 천국이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면은 그런 천국은 난뭐안 갈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든 여러분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거예요. 자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아까 살펴봤던 본문 중에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방백들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사르라고 해서 통치자라는 말도 쓰이고, 왕자라는 말도 쓰이고, 또는 우리가 천부장 또는 군대 장관 이렇게도 쓰여요. 성주라고도 쓰여요. 그런데 사르는 영어로 보면은 왕자들 중에 왕자, 또는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 캡틴 이런 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킹보다는 낮지만 그러나 일반 왕자들보다는 높은 왕자 사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다음번에 이제 유대인에 대한 부분에 가서 어, 이게 왜 쌀이라고 쓰여졌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장, 2사에서 65장에도 어, 이왕노릇 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6 5장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5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자 여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나의 종들이 뭐예요? 내 종들, 내 종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32장 1절에서 말하는 방백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의 지도자 계급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게 내네 종들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내네 종들이 천연왕국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다시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20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죠? 이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이 첫째 부활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음. 자 11장 31절부터 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 고난과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그들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그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자들, 즉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지에 있는 자들도 광채가 다 다르다 그랬죠. 계급에 따라서. 그래서 봉창의 빛, 해와 달의 광명이 있는 자들이 있고 별의 광명체와 같이 그 광채가 있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어, 다니엘사에 의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환란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기 동안에 이들이 어, 연단을 받고, 그리고 희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 통치 계급의 왕로를 사는 자들에 들어가는 준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서 5장에는 그 수치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면 5장 2절을 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그 환란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이제 얘기하고 있어 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그다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이게 오버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3분의 1이 성읍 안에서 불사름을 당하고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게 되고 3분의 1은 어, 난민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난민으로 흩어지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조금을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에서 또 얼마를 불에 던져서 어, 사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요. 3분의 1은 연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조금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는 거고 그 조금 중에서 또 얼마가 불에 던져져서 그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이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통치 계급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14만 4천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소수가 되죠. 자이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레위자손을 연단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자 스카리아서 13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아까 찾아봤던 본문인데 8절에 보시면 은온 땅에서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데요. 그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되는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다 시험을 당하지만 연단 가운데, 환란기 가운데 이제 들어가지만 그런데 이 3분의 1 가운데에서 특별히 또 통치 계급으로 정해지는 그 수는 또 정해져 있다. 극소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신약의 그 용어가 나오는데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장 17절 이것도 우리가 다 아까 8장 찾아봤었는데요. 그 본문 중에 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그랬죠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아까 초반에 제가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 들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이게 부활인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왕노릇 하게 되는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2장 12절에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그리고 9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5,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장 9절 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천년 왕국의 통치 계급이 되는 이왕노릇하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는데 택하신 나라로 번역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어,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즉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어, 우리 계시록의 5장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계시록 5장 9절과 그다음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르 타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왕노르 탄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이게 지금 무천년설로 따지면 교회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같은 권세를 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즉 구원받을 교회, 즉 첫째 부활하게 되는 성도들을 말하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고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죠.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는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침받은 자의 수준,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인신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봤더니 14만 4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에 비했을 때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서 그냥 숫자를 표기를 안한 거죠.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7장 9절에서도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14만 4천에 비해서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천년왕국의 구성원들 중에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인 첫째 부활성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환란기 중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부활체가 아닌 육체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생존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천년왕국전에 있는 여러가지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의이 전쟁들이 있죠 유브라데 전쟁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 유브라데 전쟁 두 증인과 짐승의 전쟁 짐승과 성도들의 전쟁 그리고 에스겔서에 묘사된 고개 전쟁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임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계시록에 예언된 여러 가지 어, 재앙들의 결과로 천년왕국 전에 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인구가 어, 굉장히 적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암흑겟돈 전쟁 때계시록 어, 19장 19절을 보시면 이 짐승과 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우리 예수님 어, 야슈아님의 이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그들의 군대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짐승의 특수 정예부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엄청난 과학기술과 그리고 종교적인 힘, 영적인 힘을 통해서 반격을 하려고 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온 하늘의 군대들, 천사들과 그부활체 성도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부활에서 오게 되는 이 첫째 부활에 어, 참여하는 이 부활체 성도들은 천사들보다도 한 차원 높은 존재의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짐승의 군대들의 수장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는 먼저 유황불붙는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일단 모두 음부로 던져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어, 상태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게시록 20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자, 2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 첫째 부활은 이 앞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어, 천년왕국에 생존자로 들어가는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 이 백성들,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어, 단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은 쉽게 말해서 부활체 차원이 높은 이 부활체가 아니라 어, 육체 상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천연왕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생존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생존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생존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볼수 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는 본문이 예,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유대인의 생존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생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사여서 49장을 살펴볼게요. 이사여서 4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방의 빛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도 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할때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어, 우리가 이제 이 너를 어,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 여기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9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이 천년 왕국 백성들 중에서 이 생존에서 육체 상태로 들어가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 기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고토 기환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 향후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49장과 60장 그리고 65장이에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이 생존자들 아마겟돈 전쟁까지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살아 있게 되는 그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생존자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에서 60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특별히 이제 6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다음에 10절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 다음에 60장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짓멸되리라 그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발날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이 말씀은 역사상 어떤 시대에도 완전히 성취된 적이 없었던 말씀이죠. 바로 천년왕국에 있게 되는 이스라엘.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천년왕국 때 생존자로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존자 유대인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라고 아까 4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 제이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자 66장 18절을 읽어볼게요.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여기에 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한마디로 이게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23절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혈육은 유대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유대인 생존자들만 들어간다라고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 생존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생존자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열방 나라 세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나라에서도 이 천년왕국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구분이 되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만 그 나라에 가서는 어, 이스라엘에게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이 으뜸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패권국가 하면 미국이죠. 자, 그런데 그때 가면 패권국가가 가장 으뜸가는 국가가 어디다? 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지금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이온 열방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있나요?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나요? 없죠? 자,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성취되는 예언이다. 그리고 아까 10편 72편 말씀에서 72편에 11절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72편에 11절 잠깐 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모든 민족이 히브리어의 언어를 보게 되면 고임이라 그래요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 그를 섬긴다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야시아, 마시아를 섬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이 고임, 원형은 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이와 관련된 내용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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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할때이 이방 사람들도 아까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되었던 고의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민, 이방인 전부 다다 같은 용어로 고의들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이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바사왕, 고레스왕의 칭령으로 인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것이 어, 완성되는 성취는 언제라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9절을 보시면 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 다윗, 어, 이거는 메시아를 말한다 그랬죠? 즉 메시아가 세우는 천년 왕국, 메시아의 왕국, 어, 그때 가서 완전히 이 복문의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이 생존자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죠? 에스겔서 3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땅에 들어가서 자 여기 고국땅 본토, 고토 귀환을 말하죠. 35절로 내려가 볼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풍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여기에서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던 적은 그 예언이 성취된 적은 없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란 말 앞으로 오게 될이 에덴 동산 뭐죠? 네,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같은 용어로 쓰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메시아의 통치가 있게 되는 그 나라가 될때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36장 36절에 보시면 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남은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존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37장 14절과 그다음에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 아마게돈 전쟁 전까지 이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것이 성취된다? 천년왕국 전까지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존한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들은 천연왕국에서 그 나라 그 땅에 돌아가게 된다, 모이게 된다. 그리고 메시아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가장 그 난해한 본문으로 이제 38장, 고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스겔 38장 11절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앞부분, 뒷부분만 보면 이것은 전부 곡의 전쟁과 관련된 건데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하는 전쟁인데 어,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나는 걸로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38장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건 또 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 이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안전해져도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다 같이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없었고 아마겟돈 전쟁 전까지도 그런 때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에 가서 성취되는 본문인데 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보게 되면 고의 전쟁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 후에 이 말년은 또 마지막에 있는 전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거나 이제 38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천년 왕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서도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39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계속해서 생존한 유대인들을 천연왕국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 이스라엘, 약속된 땅으로 모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에스겔 44장에서 48장 사이에 난제들이 있어요. 잘 풀리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난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계급을 얘기를 할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계급이 왕 계급.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통치 계급 중에 그 다음에 있는 프린스 계급이 있다 그랬어요. 같이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런데 여기 4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길 44장. 자, 여기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을 나갈 것이니라. 자 아까 어 우리가 본문에서 왕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곧 왕이시라 그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야슈아 마시아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는 메시아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44장 이 왕은 누구죠? 다음에 45장 21절과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첫째 달열 나흔 날에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제재를 드릴 것이요. 자 여기도 지금 또 왕이 나와요. 어 그러면 어 왕?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또 제사를 드리시나 천연왕국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왕은 인간왕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임에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왕이시고 이것은 인간왕,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왕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썼던 그 왕은 멜레크였죠. 멜레크. 근데 히브리어로 이걸 보게 되면 어, 하나시예요 아까 그러니까 나시 이것은 방백이나 프린스급에 해당하는 족장, 총독에 해당하는 계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킹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똑같은 계급이 나오는 본문이 몇 장이냐면, 45장 9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라 그랬는데 이통치자들에 해당하는 이 단어도 어, 여기 보시면은 어, 프린스예요 프린스. 똑같이 나쉬라는 거죠. 44장 3절, 45장 22절의 왕은 45장 9절에서는 통치자들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둘다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45장 16절에 보시면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군주라고 나오는데 이 군주도 역시 어, 똑같이 나쉬예요. 나쉬. 에스게에서에서는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군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똑같이 프린스 한글로 번역하면 방백 또는 군주 이렇게 통치자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44장 3절 그리고 45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헷갈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부활체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이것을 보시면 이 군주의 이제 본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45장 17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제사 즉 번제 소제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이 군주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난제로 보는 것은 이것이에요. 4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것임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군주에게 아들이 있어요 부활체는 다시 결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랬죠 자녀를 낳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더 높은 한 차원 높은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군주에게 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이 군주는 부활체일까요 부활체가 아닐까요 네. 이 군주는 부활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결론은 에스겔 44장부터 48장 사이에 나오는 이 왕, 통치자, 군주, 전부 같은 존재, 나시, 프린스급이긴 하지만 이 프린스는 첫째 부활체의 프린스가 아니에요. 자 같은 방백들인데 아까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이 방백들의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사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르는 프린스들 중에 프린스예요. 룰러들 중에 룰러,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 다시 말해서 아까 나온 이 군주들,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이사에서 32장 1절에 있는 사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계급의 왕이 멜렉, 다음이 사르, 부활체,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 육체를 가진 인간들 사이에 최고 지도자가 군주라고 표현된 나시다. 실제로 스가리아서에서도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랬을 때그 왕은 멜렉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난제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 66장에서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는 이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이방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유대인 형제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생존자들 가운데서 그연단을 통과한 선별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육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 중에서 연단에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들이 누구다?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뽑힌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연단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에스겔 난제 중에 하나인 그 제사와 절기 문제인데요. 어, 이 천년왕국에 어떻게 동물 제사나 이런 절기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교회 시대에도 이것이 다 폐해졌는데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기에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 상징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제이 어, 해석하시는 해석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어, 천년왕국에 분명히 어, 제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켜져야 될 절기도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냥 이거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뭐더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제로 천년왕국에 이 절기와 제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그럼 왜 이것이 존재하느냐 또 이것이 왜 지켜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제이 문제가 생기겠죠. 먼저 그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에스겔 4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45장 21절 첫째 달열 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2절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자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군주를 가리키고 이것은 부활체가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유대인들의 그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가 하는 일 중에 그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하나는 유월절이고요그 다음에 어 45장 25절 말씀 볼게요. 자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제제와 번제이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여기서 제가 이제 가로 열고 초막절이라고 했죠. 어, 초막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을 의미해요 이건 뭐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아는 날짜죠 자, 그러니까 이에스에서에서는 천년왕국 즉 앞으로 도래할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유월절과 초막절이 지켜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1년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세 가지가 뭐였어요? 유월절오순절 초막절이었죠 어, 그 중에서 이 오순절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6월절과 초막절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45장 17절에 군주의 본부는 이 군주와 왕은 같다 그랬죠? 예, 소재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속죄제와 소재와 번제와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기본적으로 지켰던 그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 어, 이것을 또이 군주가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갖추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또 46장 13절을 볼까요 자 아침마다 1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언제에 갖추어서 여호와께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또 번제가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됐다 그랬어요. 물론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다룰 수도 있겠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왜 이때 제사와 절기가 필요하냐.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이방인 생존자들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천연왕국의 이 구성원들은 왕과 그 다음에 부활체인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또 왕노릇하는 자들인데 원어로는 이들에 대해서 방백, 즉 싸르라는 호칭의 계급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성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육체 상태로 천연왕국에 들어간 생존자들이라그랬었죠자 그런데 이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생존자들은 이 천년 왕국에서 중심 국가, 우뜸 국가, 패권 국가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주, 프린스급에 해당하는 이 군주가 그 제사를 집행을 하는데 그 제사를 집행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계급이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천년 왕국에 살아남은 유대인들, 즉 생존자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절기와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 생존자인 이방인들 이들은 전부 불신자들이죠 자이 불신자 이방인들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을 어, 제사를 집행함으로써 시청각 교육을 천년 동안 계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어, 이 절기와 제사를 지키면서 이것의 의미를 그곳에서 배우고 어, 그것을 따라가고 그 율법을 새기고 그 교훈을 실청하는 이 신앙 교육을 천년 동안 이 이방인 생존자들은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한 가지 루트는 왕과 왕노릇하는 자들 즉 메시아와 함께 온 첫째 부활체들 이들의 통치를 받고 부활체가 아닌 육체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유대인 생존자들이 구성한 이스라엘 국가와 그 성전의 그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절기가 6월절과 초막절이냐 자,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은 구속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부활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이 끝난 상태예요 그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은 뭐죠? 아직 그 단계가 끝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천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 검증 기간이 끝나면 또한 번의 그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거쳐서 그것이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테스트를 끝나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백성들에 대한 유월절의 그 완성을 목표로 해서 그 유월절을 천년 동안 지키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장막 안에서 그집 안에서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초막절의 그 의미처럼 메시아와 함께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 초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진 않잖아요. 천년왕국이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또 역시 이 천년왕국 안에서 어, 뽑아지는 거죠. 선택되고 그리고 검증이 돼서 걸러지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천년 왕국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어,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이제 지구가 둥글다, 이 둥근 것만 생각했는데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요.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네요. 왜냐하면 땅의 네모퉁이라고 돼 있거든요. 땅의 네모퉁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구조인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정확히 알겠지만 그 끝에 이 부분까지 이 네모퉁이 부분까지 천년 왕국의 영토가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백성들. 즉 육체 상태로 들어간 천연왕국에 들어간 생존자들 중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룹이 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 그룹은 지구의 중심부인 이 이스라엘 이그 천연왕국의 이스라엘이겠죠 지금과 좀 다른 영토일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거주한다면 이방인들은 그 외곽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외곽에 거주하는데 그 끝까지 거주하는데 그것이 땅의 내 모퉁이까지 간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곡과 마곡이 거주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이 백성들이 생존자들이 과연 그만큼 되겠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상하건데전 세계의 1분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10%도 안될것 같은데 그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불신자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2000년 동안에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이 땅의 끝, 사방까지 가는데 그 땅의 사방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이 땅의 사방이라그랬을때 우리는 그냥 원형의 그 사방을 생각하는데 그 원어를 보시면 이게 명확하게 고니아라 그래서 모퉁이를 말해요. 코너, 코너.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할 때의 그 광활한 땅이 여기에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보다 훨씬 더더큰 땅이 어, 이 궁창밖에 존재한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생존자들이 거주하는 이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도성이 있고요 그 도성 안에 중심 수도 같은 도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성이라고 불릴 거라고 어, 에스겔서에 써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 성전이 존재하죠 전부 다다 다 이제 중심부에 있죠 그 주변으로 살아남은 생존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존재하고요. 그것이 땅의 사방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 절기와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는 전부 다다 다 이스라엘을 방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에서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현육이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씀은 이 지상의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 전까지는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것은 천년왕국에 가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20장 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인 곡과 마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 천년왕국에 가장 외곽에 존재하는 백성들이에요. 이방족속이 굉장히 여러 족속이 있어요. 자 스카리아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 외곽에 있는 이 이방인들, 생존자들이 전부 와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기들을 다 지킨다 그랬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즉,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야슈아님을 말하죠. 이 천연왕국의 왕,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이때가 되면은 어, 이 절기를 지키러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이방 나라들의 비가 없어요. 그냥 그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나라라는 거죠. 애굽사람이나 이방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 나라 중에 지금과 같이 그때에도 이집트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곡과 마곡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어, 한번 제가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곡은 중국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곡은 이 러시아 또는 어, 이 몽골 쪽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어, 그때 가서 확인을 할겠지만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한번... 아마겟돈 전에 치러 왔던 나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존자들이 있어도 천년왕국에 가서는 가장 변두리에 가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천년 이후에 사탄이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이 변방에 있는 곡과 마곡 백성들을 먼저 미혹해서 불만을 부추겨서 반역으로 여호와 산마성,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마지막 어, 곡과 마곡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발단을 제공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제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스카리아 8장과 13장과 14장인데요. 여러분들이 표시하시고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래요 특별히 이 스카리아 8장 11절에서 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자 여기에서 이, 이 남은 백성은 생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첫째 부활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 생존해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 백성들을 이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천연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천연왕국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최고 통치자인 왕은 한 분이에요. 킹은 한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첫째 부활체들인데 어, 사르다. 프린스들 중에 프린스고 룰러들 중에 룰러다.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여 군주들 중에 군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순교한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휴거되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 백성들은 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육제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생존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군주와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계급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일반 백성들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 생존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들 이 이방인 일반 백성들을 어, 교육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육하느냐? 시청각 교육을 할수 있는 센터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보다 훨씬 더 위에서 이들을 통치하는 그 계급들이 누구다? 바로 이 첫째 부활체들인데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 열두지파를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사르들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증인들,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 순교하거나 휴거된 성도들 가운데 이 이방인 성도들은 어디를 통치하느냐? 바로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땅,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 11장에 이 구원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 이르렀었죠. 근데 그 구원이 나중에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는데 그 되는 그 기간 동안에 11장 7절을 보시면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가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오둔하여 졌느니라 했을 때그 남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란기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됐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 짐승의 표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 7절을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즉 짐승이 받게 되는 그 권세가 온 세계 열방이라는 거죠. 지금 지구의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방인이 포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의 영향력에 이방이 예외가 될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환란기에 들어간다라는 명확한 근거구절이 되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와 관련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성도들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그들이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들이 천년왕국에 생존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 일반 백성으로 천년왕국에서 이 새로 이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천년왕국이란 무엇이고 또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천년왕국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아람어로 야시아 마시아 히브리어로 야후시와 마시아께서 신이 이 땅을 직접 통치하사 지상에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당연히 천년 왕국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뿐이신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이니까 당연히 이 천년 왕국에서는 불이나 불공정을 찾아볼 수 없겠죠. 하지만 이 통치자가 완전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완전한 것은 아닌데요.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21가지 대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최고의 영예로운 백성들인 이 천년왕국 백성들을 왜 불완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먼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은 자들이 있겠죠. 이들을 순교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즉 환란기 이전에 죽은 성도들과 환란기에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영혼은 먼저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계속 탄원하면서 대기하다가 낙원에 있는 영혼들 중에 먼저 부활한 첫째 부활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때 돌아오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다음가는 통치계급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죠. 이 낙원을 우리가 보통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낙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낙원에 있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 첫째 부활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마겟돈때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는 이 하늘의 군대 무리에는 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다음에 죽은 자들 중에서 이 배교자들 또는 불신자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사후에 음부에 가게 되어,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때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이때 이들은 이미 한번 죽었죠.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첫째 사망 후에 살아나서 다시 심판을 받고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죽은 자들의 엇갈린 운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산자들 한마디로 지독한 마지막 대환란기를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 생존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이 생존자들은 무조건 다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확신한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했죠. 먼저 환란기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이 마지막 생존자들 중에서 성도들이 있어요. 자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모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 올려져서 몸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활체로 변하게 되죠 이런 사건을 휴거라고 부르는데요 헬라어로 하르파조 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순교자들의 부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산채로 부활한 자들도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통치 계급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왕노르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신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죠. 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직전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들 중에서 이 배교자들과 불신자들의 운명인데요. 이두 그룹이 처하게 될 극단적인 운명의 차이는 매우 드라마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 배교자들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신자들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대접재한 때 짐승의 표로 인해서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돼서 아마겟돈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 때 남녀노소 왕들로부터 종들의 이르기까지 성별 나이 신분 고화를 막론하고 모두 죽게 되죠 첫째 사망 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새들의 밥이 되는 운명에 처해진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영혼은 바로 음부로 가게 되는데 음부에 갔다가 천연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또다시 심판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 살아남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불신자들이죠. 아니 신자들도 짐승의 표를 받는 마당에 불신자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들을 앞에서도 살펴본 바 같이 분명히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표를 받는 그룹과 받지 않는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서도 생존자가 있다는 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은 앞에서 당연히 설명드린 배교자들과 똑같은 코스를 밟으면서 같은 운명에 처해져서 결국 그 육체가 새들의 밥이 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문제는 이 짐승의 표를 자이든 타이든 받지 않고 아마게돈 때까지 살아남은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들은 천만다행으로 아마게돈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생존자로 들어가는데 백성들로 들어가게 되죠. 통치를 받는 계급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남녀간의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건강과 장수가 보장이 되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어느 순간에 죽게 돼요. 그래서 현재의 육체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그의 제사장들로 왕노릇하는이 첫째 부활 성도들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어서 백보자 심판 후에 그들 가운데 천년왕국 기간 중에 의인으로 판명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인으로 판명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에도 악인으로 판명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앞에서 아마게돈때 첫째 부활체로 왔던 그 통치자들처럼 새하늘과새 땅에 왕로를 타는 사람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악인들은 그러니까 고과 마곡의 전쟁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그 천연왕국 백성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못즉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이죠. 그런데 이 생존한 불신자를 중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운명이 또 달라진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첫째 즉 으뜸가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때 성취되는 것이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천연왕국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과 천연왕국의 중심국가가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정말로 전세계의 제사장국가가 돼서 유월절과 초막절, 월삭과 안식일 등 절기와 제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시청과 교육의 산 증인들과 교사들이 되어서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또 살아남은 이방인들은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천년왕국의 땅의 사방, 어, 즉 곡과 마곡까지 채울 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해마다 절기를 지키러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면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과 그의 제사장들인 부활체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고 또 자신들과 같은 육체 상태인 유대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스로 환란기 대재앙을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이 행운의 주인공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모두 반드시 의로운 자들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생존한 불신자들 중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의를 행하는 자들, 즉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 정부에 대항하고 이 짐승의 표를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한 자들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자신이 속한 나라가 짐승정부 시스템에서 제외된 나라인데 운 좋게 생존해서 그렇게 된 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정부와 싸웠던 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 즉 우상숭배나 음행, 살인 등 다른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천년왕국의 최고 통치자와 이 최고 통치 계급의 공통점이 뭐죠? 모두 부활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체들은 완전합니다. 아, 완전하다는 사실은 어떠한 미혹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천사들보다도 더한 단계 높은 차원의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하인 육체의 인간들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천년왕국은 완전한 부활체들과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 육체 상태의 생존자들이 공존하는 나라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천연왕국은 완전한 통치자에 게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는 나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과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왕국 말미에 곡과 마곡의 전쟁과 그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통치하는 지금의 이 세상과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연왕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죄인과 악인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서도 공정하게 공의롭게 집행된다는 것이죠.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죄악이 다스려지는 완전히 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나라라는 뜻이죠. 즉 결론적으로 천년왕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성도들이든 불신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 천년 동안 메시아에 직접 통치를 받는 지상왕국이란 점이 결정적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어, 유대인들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그들 사이에서 타 이방 민족들 사이 가운데서 으뜸가는 나라, 으뜸 민족으로서 특별한 혜택과 그리고 권리를 누리게 되지만 그 자체가 여전히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메시아의 공의와 정의로 그 죄성이 다스려져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이 지속되긴 하지만 언제든지 불신자 개인들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천년왕국 이전의 시대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미혹과 반역의 주범인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육체로 들어간 천년왕국 불신자 백성들을 미혹시킬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천년간은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배워가고 알아가고 따라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 기회가 천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활체들은 사탄이 풀려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미 천사들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천년 동안에 메시아의 직접 통치를 받는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바른 진리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는 육체 상태의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천년 후에 풀려나는 사탄의 미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어서 한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지상 최고의 낙원인 천년왕국은 그렇게 끝이 나면서 백보자 심판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 사탄도 없고 불완전한 백성들도 없는 통치자도 백성도 모두 의롭고 완전한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천년왕국이 무엇이고 또그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즉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향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나침판, 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셨고, 또그 믿음의 본질,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신념, 확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분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충성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뢰와 충성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에서 멈추는 추상적인 용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과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실제 왕이시지만 정말로 아마의톤때 다시 오셔서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과 이세상신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천년 동안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시며 온 세상을 참된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예언들은 결코 상징이 아니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그것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과연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혼란과 혼돈이 깊어지며 진실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이 끝까지 창궐하고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공정이 일부 지역이 아닌 온 세계 전체를 상대로 판을 치고 있는 이때,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쟁과 기근, 전염병, 기후재앙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디서도 매매를 할수 없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이 환란의 때,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배교자들과 불신자들은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짐승에게 충성하고 의지함으로 그 무서운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달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성도들은 이때 드디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토록 기다리던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그날을 하루하루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사랑하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뵐 꿈에도 기다리던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은 환란기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안전한 피난처도 찾을 수 없어 공고함 가운데 날마다 그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란이 시작되었는데도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히 익은 곡식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말세의 진짜 성도들은 왜 모든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 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이어질 천년왕국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건설된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왕노릇할 거룩한 제사장들로 천년왕국 전 열방 가운데 가르치고 다스릴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천년왕국에 들어올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천년 동안 다시 한번 의의의 부활체가 될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때 이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칠 참된 교사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택함 받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환란기에 들어선 말세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조여오고 심해지는 박에와 핍박을 피해서 핍박이 덜한 곳으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천국의 복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로 그 나라에 들어갈지, 누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생존하다가 휴거자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또 어느 나라의 어떤 불신자가 끝까지 생존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결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지는 우리 중 아무도 누구도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다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이세상의 소망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충성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세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후에 잠시 후면 펼쳐질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나라, 가장 공의로운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주역 리더들이 될 소망을 꿈꾸며 실제적인 연단과 훈련 과정에 자원하여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환란기까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천년왕국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통치계급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이 시간 곧 있으면 멸망할 이세상에 잠시의 안위와 생명 연장을 위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그 왕권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훈련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여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